이번 시간에는 캐컷에 있는 글자 효과를 설명을 좀해 볼게요. 캐컷 안에는 글자에 대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글자 기능 중에서요. 여기 보시면 글자를 입력하는 기능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목소리, 영상의 목소리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녹음한 소리가 있을때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글자도 있다 했어요.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텍스트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죠. 자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자 미리 내장이 돼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, 꾸며진 글자들, 마치 타이틀 같은 글자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. 자 얘를 클릭만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화면에 등장을 하거든요. 그러면 글자를 바꾸고 싶잖아요. 그러면 클릭을 해요. 그러면 글자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나옵니다. 그럼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글자를 바꿔주면 좀더 길게 써볼까요? 길게 입력. 그러면 글자 크기도 알아서 음, 줄어들겠죠. 자 이렇게 하면 이 글자는 이제 추가가 된거예요더 길게 하고 싶으면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. 자이 글자.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글자는 이런 효과들이었어요. 자 이걸 위에다가 잠깐 놓고 자, 이두 번째로 추가한 걸밑에다 잠깐 놓을게요. 자,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글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, 글자 빛이 나오는 효과고 두 번째 글자는 빵 하고 풍선 처럼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그 캐릭터가 뒤로 살짝 숨죠 뭐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얘는 만들어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뭐 추가 삭제를 하거나 동작을 좀 달리 하거나 그런 기능들은 없어요 그냥 텍스트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미리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미리 보기 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대로만 바꿀 수 있어요 서체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고 어, 이 안에 있는 것들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텍스트들이 어, 있는 것만 그냥 쓰는 게 정답이겠죠 자, 그런데 뭐 안에 보시면 재밌는 것도 있고 좀 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될것 같고 어, 이 텍스트 꾸며주는 꾸미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이 템플릿 기능들은 어, 이, 캠, 이 프로그램이 어, 캡컷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기능들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뭘 많이 쓰느냐 하면 이런 말풍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자주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좀 귀찮은 이런 에라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조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말풍선 기능 그 다음에 밑에 자막 처리가 되는 요 뉴스 기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걸 일일이 만들려면 굉장히 손이 가고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어, 이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촌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옛날 계좌은좀더나았던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나 말풍선, 메시지 같은 것들은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도 이 안에 있는 기능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. 뭐 이것도 글자기 때문에 손가락 두 개로 늘리면 사이즈 조절이라든지 위치 조절, 크기 조절이 다 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. 이 점선 부분들을 터치를 한번 딱 하면 그 부분에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바뀝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클릭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쓰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. 자 여기까지 텍스트 템플릿에 대한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